속보입니다. 일본 도우쿠 지역 후쿠시마에 있는 아즈마산에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마가타현과 후쿠시마현에 걸쳐 있는 아즈마산에서 오늘 오전 오전 9시께 화산성 미세진동이 관측되었으며 이 화산은 얼마 전에도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후쿠시마의 아즈마산은 작년 이맘때에도 비슷하게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였 으로 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월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날이고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는 2월과 3월에 강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부리구리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작년 상황을 비교해보면 작년 2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일본 온타케 산과 아소산에서 연일 경계 레벨이 상승하였던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안 좋은 시그널은 최근 규슈 스와노세지 마이 경계 레벨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화산학자들은 아소산의 화산 폭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3월 16일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규모 6에서 7의 강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규모 7.1의 어제 뉴질랜드 강진에 대하여 사람들이 큰 우려를 느끼지 않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까지도 규모 7.1의 강진에 대하여도 큰 걱정을 안할 정도로 최근 전 세계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최근 워낙 화산 폭발과 지진 발생 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 전쟁 중인 가운데에 추가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큰 우려가 안 되는 전쟁이라는 것에 대하여 무뎌지는 느낌으로 가는 분위기 와 같이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하여도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3월 1일부터 17일 현재 시간 오후 5시까지의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을 살펴보면 한눈에 봐도 부리고리가 폭발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별다른 걱정들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지 올해 2023년 100년이 되었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지진과 화산폭발은 100년 주기로 다가온다고 주장하시는 학자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백두산도 내후년인 2025년 백주년이 되는 해에 백두산이 대폭발을 할 것이라는 백주년 폭발론이 최근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개념인데 동양철학에서는 12년 주기로 큰 변화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동일본 대지진이 올해로 12년이 되었기에 올해 대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미신같은 이야기들 보다는 현실적인 것들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보름달이 뜨는 전후로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위해 노력중이며 지진온과 지진광 그리고 심해어들의 출현이 지진과 연관성이 있기에 곧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최근 있는 것은 귀담아 들어볼 주장 들입니다.